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에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앞전에 100편에 뒤돌려치기 대칭 시스템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는 101편 옆돌려치기를 치는데 대칭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러 가시죠. 자, 옆돌려치기 대칭 시스템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단 쿠션 첫 번째 포인트와 포 쿠션 첫 번째 포인트 자 여기가 대칭이 됩니다 일자로 자앞전에 디돌루치기와 거의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자이 시스템의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1조구 옆면을 통과하는 선을 하나 걷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이 나오면 경기가 한칸 정도 되죠? 1이 나왔을 때 원쿠션, 투쿠션 쪽, 1 0포인트 쪽, 프레임 포인트 쪽으로 수구를 보내면 반대 방향, 대칭인 포쿠션 첫 번째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당점은 2팁 내지 3팁이고요. 음, 일자일대 중단 당점이고 길기 한 칸일 때는 중상단 당점, 투팁 내지 쓰리팁. 자 거기를 주시고 여기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 보내시면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일단 요거를 먼저 지타를 해볼게요. 대칭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기서 봤더니 한8 분의 4 두께 정도 되네요. 속도는 투레일이면 충분합니다. 미들 발로. 미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수구가 이동을 합니다. 자, 기보다더 힘이 세든지 타격이 들어가든지 해버리면 조금 틀려지겠죠. 스피드에 따라 조금씩 틀려집니다. 너무 부드럽게 쳐버리면 대칭보다는 조금 짧아지고요. 너무 세게 쳐버리면 대칭보다는 길어집니다. 자, 그럼 다른 각도 나오는지 한번 시탈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일조과 수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하지 않은 이번에는 앞쪽. 자,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이걸로 프레임 포인트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시탈해 볼게요. 자, 여기서 8분의 한... 이 두께 정도가 필요하네요. 속도는 투레일 위들발로. 속도는 투레일 위들발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입니다. 자, 이번엔 멀리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긴 구간을 놔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쳤을 때 기준이 되는 거죠. 10 포인트.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서 쳤을 때는 8 포인트. 자 조금 앞에 떨어지는 거죠. 여기 뒤의 구간, 뒤쪽 구간에서 쳤을 때는 10 포인트 말고 12 포인트를 맞아야지 대칭 10 포인트에 도착을 합니다. 자 당점 중상, 중상단 똑같고요. 3팁 자, 여기서 봤더니 8분의 5뜻게 정도 되네요. 8분의 5뜻게. 미들발로. 8분의 5뜻게. 미들발로. 자 이렇게 대칭으로 나옵니다. 긴 구간일 때는 되도록이면 10포인트보다 더 봐주시고, 12, 13까지. 요 앞쪽에서 쳤을 때는 더 짧게, 8포인트, 7포인트, 그 정도로 보시면 대칭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코너를 돌았을 때는 여기로 나오는 거죠. 자, 요것도 시탈해 볼게요. 자, 요번에는 이렇게나왔습니다 자, 요 배치는 자, 첫 번째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대칭이죠. 그러면 여기를 한칸 위에 올려서 여기를 맞으면 여기는 한칸 밑에 여기를 맞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칭점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코너를 향해서 미들발로 대신에, 음 여기 구간은 회전을 바탕으로 했을 때의 맥신 구간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빨라야 되고요. 회전도 많이 타야 됩니다. 물론 당점을 줄여서 길게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3팁으로 한번 시타 해볼게요. 조금 밀려서 조금 짧아졌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충분한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는 다른 구간도 한번 시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족구가 코너에 있습니다 자 코너 대칭점에서 기준 대칭이죠 여기서 한칸 위로 올라갔으니 여기 대칭에서 한칸 밑에 여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투쿠션 자 여기서 봤더니 8분의 2 두께 정도 나오네요 자시타 해볼게요 조금 길었지만 그래도 득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짧은 구역 한번 시타를 하고 시타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칭에서 한 칸, 두칸 이동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한 칸, 두칸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를 향해서 치시면 됩니다. 음, 이 정도 맞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는 8분의 1 두께 정도가 필요하네요. 실타를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됩니다. 조금 짧았는데 득점이 됐습니다. 자, 점이 찍힌 이유. 간단하게 칠수 있죠 시스템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투쿠션 위치를 선정해서 원쿠션에 그대로 두께를 설정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거리가 머니깐 속도는 2레일 이상의 속도가 나가야 되겠죠 2레일에서 2.5레일 스피드 샷은 미들발로 자 시타 환면을 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스트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타화면으로 가시죠!